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화요일 오늘도 가상화폐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제나 그렇듯 비트코인 달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저희가 두가지 시나리오를 드렸는데요 보시는거와 같이 가격이 이 지지선, 메이저 지지선 밑으로 떨어지고 리테스트를 한다면 이 채널 밑에서 쭉 내려가 다시 로우 레벨을 찾을 수 있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위로는 채널 위이 저항선과 이 저항선이 맞물리는 이 파란색 구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서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한다면 다시 7300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번주에는 횡보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어디서? 여기 이 초록색과 이 파란색 박스 안에서 가격이 횡보를 하고 채널을 브레이크 했지만 다시, 해서 밑, 어, 다시 한번 밑으로 지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되, 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지선, 이 파란색 박스 이 지지선 6300레벨, 이 지지선이 가격이 숄, 가격의 숄더레벨입니다. 숄더레벨. 제가 항상 말할 때 헤드 앤 숄더 레벨,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레벨 이두 가지는 어, 위로 올라갈 때 아니면 가격의 추세가 바뀔 때 아주 자주 등장하는 어, 패턴 중에 하나인데요. 가격이 헤드 그리고 양쪽 숄더를 만들면서 반대로 위로 올라가려는 도약하려는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가격이 7300레벨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떻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모습에 따라서 이게 헤드앤숄더가 될 것인지 아니면 A, B, C, D 로 해서 A, B, C, C 모습을 찾고 D로 내려가는 모습인지 아직까지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채널을 브레이크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리테스트인지 아니면 숄더레벨을 만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밑에인 그 밑에 레벨인 5860레벨을 다시 찾으려는 모습인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4시간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 빨간색 캔들, 이전 4시간 차트에 있는 4시간 봉에 있는 캔들, 이 캔들이 아주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락 추세가 상승세보다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6300레벨이 지켜지느냐 아니면 지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지 아직 불분명사,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거래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움직임을 보인다면 일단 분리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 빨간색 캔들을 먹어버려야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 6800레벨 초록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 에 도달할 것같고요 이것을 부수고 리테스트를 하여야 위로 올라갔을 때 7300레벨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건요. 가격이 이 숄더레벨을 브레이크하고 리테스트 후 밑으로 내려가서 더블 바텀이 있었던 5860레벨을 한번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스는 그렇게 높지 않겠지만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어 거래를 하실 때 항상 차트를 보고 현 상황이 어떤가 저, 전에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패턴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 천천히 알아보시고 기다리셔야 좋은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현 상황 위로 올라갈 때는 이 밑으로 쭉 내려온 이 봉이 먹혀야 상승세로 바뀔 수 있다 왜냐? 페드앤숄더 레벨 인버티드 헤드앤숄더 레벨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길다란 하락세의 를 나타내는 봉이 견고하게 하락세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 올라가서 가격을 먹고 상승세로 돌아서는가 아니면 여기서 횡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락세를 몰아붙여 지지선을 뚫고 리테스트 전 저점인 5860레벨을 한번더칠 것인가 이것의 아, 비트코인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 이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페어는 이더리움 달러입니다. 이더리움 달러. 자, 이더리움 달러는 위로 올라가서 리테스트 후 다시 550 레벨을 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같이 가격이 이 추세선을 뚫긴 했지만 더블 바텀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잠깐 보이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435라는 지지선에 맞물려 있고 가격이 역시 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캔들을 먹고 저항선 위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가야만 4 9 0 510 그리고 550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 추세선 이 추세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가격이 현재 추세선에서 리젝션 즉 반등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가서 리테스트 밑으로 내려가야지 전 저점인 404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을 확률이 있을 거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가격이 브레이크 리테스트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하여 이 캔, 컨트롤 캔들인 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캔들을 먹고 위로 올라가서 리테스트 후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역시 봐주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라이트코인 USD입니다. 라이, 라이트코인 역시 가격이 올라가서 저항선을 치고 더블 탑 밑으로 내려가서 A, B, C, D 를 만들며 가격이 트리플 바텀을 향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격이 한 번, 두 번, 세번 크게 하락세를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새로운 저점을 만들러 가격이 계속해서 움직일지는 여러분들이 또 역시 그렇지만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어, 이것은 무조건 내려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말에 의해서 거래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왜 틀렸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거래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있는게 아니에요 돈은 벌었겠지만 돈을 잃을 수 있고 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지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볼품없는 거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고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현재 지지선에 근접해 있고요. 가격이 트리플 바텀을 만들고 위로 올라간다면 자첫 번째 저항선은 84 레벨, 84.5 레벨이 되겠고요. 두 번째 저항선은 전 저점인 가격에 가격이 반등을 나타냈던 89.6 레벨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간다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될수 있겠고요 내려간다면 가격이 이 지지선 요 지지선 트리플 바텀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지지선을 뚫고 리테스트를 하여야 65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라이트코인의 두가지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리플이 되겠습니다 리플 또한 라이트코인과 똑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507 레벨에서 한번 두번 그리고 세번째 터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리플 바텀 이라고 해도 되고요 가격이 헤드 앤 숄더 모습을 띄고 있,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숄더 레벨 헤드 레벨 그리고 세번째 숄더가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헤드 레벨인 484 레벨까지 내려가서 더블 바텀을 만들고 위로 올라갈 것인 올라갈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만 컨트롤 캔들 이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이 캔들이 아주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이 리플 역시 가격이 이 레벨을 뚫고 이 캔들을 먹어버리는 상태를 나타내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자 거래를 하실 때는 항상 중요한게 캔들도 보셔야 되고 봉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를 또 보셔야 하고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잘 보실 줄 알아야지 현 상황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서 가격이 이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구나 이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구나 라는 걸 몸소 익히셔야지 좋은 트레이더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리플을 포함해 리플,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제 화요일이니만큼 여러분들이 열심히 거래해주시고 성공하는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좋은 영상, 더 나은 영상과 더 나은 썸네일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 마스터 클래스 FX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